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9월 15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이제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V자로 표시해뒀습니다. 각 점포의 그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넣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고수산이에요. 진통이라는 네, 말은 저 나무 박스, 박스 온 박스를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골뱅이는 17,000원 있어요. 다리용 13,000원. 씩 병원은 1 8 0 0 0원입니다세 코시. 단세우는 네, 5만 <목소리> 원이고 5 가장 긴거 13,000원. 이일요 삼치 구입감 요거도 12,000원씩 말고요. 12, 팻방은 <목소리> <목소리> 3만 원이고요. 제빵은 크기는 조금 네. 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 아, 야, 그리고 요즘 이제 수입산 방금 이 방금 생선들이 방금이 좀 방금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한번 올라간 네. 이후로 썩잘 내려오진 방금 않고 방금 있습니다 자 C7번 대원수산에 왔고요 저큰 대구 보이시죠? 저거 어, 선도가 엄청 좋아 보이네요 1이 대구는 얼마짜리야요 치루에 2만원 치루에 2만원 오오오 저는 뭐 저임망은 5만 원, 5만 원. 네, 통바리는 13만 원, 13만 원. 통의 그, 그, 영향으로 해서 파도가 높아서 그런지 조업을 많이 못한것 같아서 물건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여기 이제 브란지노 지중해 농어죠.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리뷰한 거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꼬치구이 같은 경우는 이거 회, 초밥으로도 먹기도 하는데 구워먹으면 맛이 괜찮습니다. 민어는 거의 끝물이에요. 근데 가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고요. 이러다 갑자기 쑥다 들어가버려요. 새끼 참다랑어 보였고 이제 큰 참다랑어도 오늘 보였습니다. 피조개인데 이거 꽤 커요. 주먹... 보면 조금 작을까 네, 하는 이제 그 정도 크기가 되고요 확실히 이제 물건이 없는게 보이죠 예전는 여기 보통 때는 게 박스로 꽉득 차 있거든요 자, 보리새우 인데 이제 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손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한마리에 6천원씩 판매가 되고 있고요자 민어는 활민어는 뭐 키로 28,000원 부터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흑점줄 전개기는 비슷합니다 34,000원 35,000원 36,000원 요정도선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돌돔이 이제 키로 25,000원짜리인데 이제 이게 이제 B급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돌돔은 돌돔이에요 <웃음> 자 B5번 신리수산으로 왔습니다 돌돔이 가성비 18,000원 18, 국 소금입니다. 그 양식 돔이 11,000원 1kg 초, 중반 정도 네 제빵어 2 k g 중반 2만원 제빵어가 좀 힘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좀네 단가가 1만 저렴한 1만 편이에요 방어 제주권 2만원 2kg 초중반 나옵니다 이 날씨가 안좋아서 전어가 엄청 비쌌어요 오늘도 4만원이었거든요? 었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연어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2 1000원. 그 다음에 대삼치인데, 제가 이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색깔이 초록빛이 나는 삼치가 좋거든요. 그리고 살이 좀 이렇게 단단한 거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아주 선도가 좋아 보였어요. 단새우는 대부분 한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 이 사이에 저인망이 이제 거래가 됐고요 국산 능성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크기가 좀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빵어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즌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가 가격이 정말 비싸요 키로에 3만원 한번 올라간 이후로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참돔도 마찬가지고요 광어는 뭐 공산품처럼 가격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 참돔이라고 해서 좀 저렴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뭐 상처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도 굉장히 뭐 상태가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보고 구입하시면 득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요즘 이제 자연산 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물론 겨울 방어만큼 뭐 기름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어를 이제 저러면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방어가 피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피를 빼주고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광어나 뭐 참돔 같은 경우는 다른 점포랑 비슷한 그런 가격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어, 참돔, 농어 이거는요 거의 점포들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방어가 이제 6,500원 이었어요 오늘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숭어도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대가 만원 만천원 한 요정도 어, 였고요 새끼방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마리에 6,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돔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게, 이게 키로 3만원 이에요 근데 이제 돌돔이 상태가 뭐 완전 A급은 아니죠. 그래도 그냥 먹기에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로 시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산품 같습니다 거의 가격이 그냥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농어는 가격이 3만원대 올라간 이후로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도 뭐 23,000원 25,000원 왔다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물량표를 좀 보게 되면요 대게하고 왕게하고 물량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꽃게도 어,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크랩 시세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명절 기간 전이든 뭐 후든 거의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12만 원 찍은 이후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게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이 이제 명절 전에 좀 한번 팡 터진 이후로 계속 이제. 적어요 6만원 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정도에 좀 통관되는 물량이 좀 있다고 하는데 물량이 좀 연속해서 며칠 동안 터져줘야 가격이 좀 내려가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음이 좀 많이 예, 안됐겠죠 어, 그래서 이제 꽃게도 오늘 물량이 어, 완전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막1원 12,000원, 13,000원 이 정도 어, 수고게 대짜가 그랬는데 오늘은 거의 29,000원, 3만원 이렇게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매장 자체에 꽃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꽃게가 없네요. 물량이 없어서 바람으로 고개 네. 팔고 치켓, 계신 거예요. 안한번만보세요수박서도왔어요거든요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요내용좀고 치기로 한다. 만 팔천 0 0에 근데 보통 이렇게 망에 5 킬로 반방식 구매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보통 그 지대 저기에다가. 종이포대에 담아 주세요. 로0 1 0씩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2 6 0 0 0원 3만 원이고요. 소매점에 믿음수산으로 왔는데, 텅 비어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구매를 못했다고 하시더라 물량도 없고요. 오늘 내일, 아, 내일 모레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통관되는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수산 밴드에 매일 이 시세가 올라오고요 물량표도 같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에 방문해서 구입도 가능하시고 뭐그 대신 이제 미리 전화해서 재고 여부 문의하고 가시고요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뭐 그런 것들 예약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일 물량 정보는 새벽 3시 정도 밴드에 올라와요. 그래서 한 7톤 정도 되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목소리> 다음 주를 조금 기대하고 눈이 계시는 눈이 것 보여요. 같아요. 네. 네,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요. 어, 이곳의 장점은 이제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그런 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라거 20% 할인 받을 수 있죠. 네, 오른쪽에 제가 이제 오늘의 시세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몇 미터 돼요? 7,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페류 코너로 이제 왔습니다 어, 오랜만에 홍가리비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난주에도 홍가리비가 있었어요 홍가리비 이제 좀 달달하니 맛이 좋죠 그리고 소라값은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요새 이제 대마 쪽에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건 좀 가격이 좀 올랐어요. 한 2-3천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그렇지만 깡골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네, 새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다거고요 네, 낙지는 요새 그래도 가격이 많이 내려온 편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원 이상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대 였는데 지금 이제 2만원 초중반 이정도 가격이 됩니다 이제 크기별로 요것도 좀 가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19번 어, 초이스탕으로 왔습니다 인각실에서 제일 커요 500g 사이즈고요 요거는 한짝이 지금 20만원 요거에서 이제 배가 좀 터지면 요사이즈예요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5마리 8만원 10마리 16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50g 사이즈입니다. 요 사이즈는 한 짝에 지금 15만원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420g 사이즈 물건이에요. 요런 건한 짝에 지금 11만원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구산 그 먹가지가 나왔어요. 요거 380g 짜리 사이즈, 요거는 마리에 6,000원 꼴 나오고요. 요거는 440g 정도는 입니다 요거는 마리에 9,000원 꼴 나오고요. 요런 거는 마리에 11,000원 꼴, 460에서 490g 사이즈 되고요. 500g 사이즈의 경우는 마리에 15,000원 꼴 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5,000원씩 올라가요 2만원, 2만원 마리당 구매할 수 있는 어, 게 있고 원 최소 단위 마리가 있는 게 있어요 어, 설명 들어보세요 살짝씩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는 최소 단위가 5마리고 여기는 최소 단위가 한마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 단위가 5마리 이거는 최소 단위 한마리 보시면 되고요 2만원, 이거는 15,000원 사이즈는 이거는 500에서 570만원 이거는 한마리 100g 사이즈가 보시면 되요 다음에 세우는중반사이 요거는 지금 14,000원, 대사이즈는 15,000원 정도 돼고요 25미 들어 있어요. 요거 한짝이 지금 42,000원. 요거 오늘 저렴해요. 이런 거는 아무거나 지금 한 마리에 6,000원 꼴 보시면 천원. 요거는 참고로 7,000원 꼴이. 근데 이게 프리 사이즈. 아, 네, 요3번 초원 수산으로 왔습니다. 키웨이, 키웨이 많, 응? 통치 이렇게, 많, 이렇게 많, 부르죠 뭐, 작은 미노. 주류에 8원주자가네 어, 마리가 요즘에 병어가 어, 좀 많아요. 6만 원. 이거 저초 물가 때미한 상자 12,000원. 오징어 20마리 한 상자 4 2 0 0 0원가듬미 마리당 5천원씩 525, 25,000원. 5천 어, 송 삼치, 삼치 어, 여덟 마리 그 35,000원. 이거 다 할까 네. 13,000원. 천원씩 이너가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아, 대상체, 키로 8 0 g 짜리가1 6 0마리1 0만원1 0만원리시크0 0 0 1만 5천원 1 0 1 0 1 0 4천원 아까 했어 1만 4만... 3500원, 35000원. 3만 35 원. 3만 원. 이거 총어, 차 원. 어야한마리 18000원, 1 그, 어, 어, 마리 만 35000원. 대구는 비싸. 네. 대구가 원1 0 0 5 100원. 간0미원간제미한마리미가한마리원1 0 0 0원1 0마원 100원. 100원. 1 0 0 쪽, 1 0한원리0천원씩0 0 0원 7,000원씩 영어도 네, 가격이 괜찮죠 8,000원, 7,000원, 4,000원 네, 이렇게 왼쪽에서 병원, 오른쪽으로 한 어, 한 마리. 가격이 갑니다 저, 저, 3만원 저, 저, 4마리 저, 4마리 6만원 7 4 0 영남아기로 왔습니다 자, 강원도 횟감가니 이건 항상 들어오면 제가 항상 준비는 해놔요 2 0마리고 만원씩이죠 네, 크기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잘 자라죠 응. 삼치도 강원도 삼인데 진짜 삼치가 상당히 만 원. 선도가 좋아 어, 이거는 뭐 콩치보다 싼거야 <웃음> 이건 생물이에요 자 이거 강원도 생물이면서 28,000원 엄청 싼거예요냉동에 비해서 자 목포 생물병원 이거는 비늘이 다 묻어있어도 색감이 안돼요 살짝 물러요 그래 대신에 씨알이 크면서 가격도 저렴해요 35,000원 병어는 이렇게 만져서 살이 부르면 안 돼요. 단단한 몸통을 갖고 있는 병이 오르는 게 좋습니다. 어, 막 무지갯빛이 반짝반짝 나죠? 자, 이거 모코 신한 생물새우고요 이거는 18마리, 15,000원, 22마리. 이거는 13,000원. 잘 쓰면 좋은 거 드세요. 10마리, 28,000원. 자. 산지 재고들이 올라왔어 내일은 저 갈치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배들이 못 나갔어요 오늘 갈치 오늘 내일 이렇게 좀 어려울 거라고 어, 얘기를 하고요 네. 주말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새벽에 노량진시장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고요그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